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잘못된 시안부 종말론으로 교회와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시안부 종말론 이단을 더욱 강력하게 경계하며 함께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혹은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 그럴 때한 번씩 찾아가는 추억의 장소가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찾아가는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인천 옛날 집입니다. 제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빌라, 아 왼쪽에 보이는 빌라. 왼쪽에 보이는 빌라에 살았었고요. 이 왼쪽에 보이는 빌라의 가장 오른쪽 꼭대기층에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전에 뭐 다른 집에서도 살았었다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너무 어릴 때라서 그 이전 집들은 기억이 안 나고요. 이 집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첫 번째 저희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는 어떻게 이 동네만 시간이 멈춘 건지 모르겠는데 어, 재개발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또 고맙기도 좀 하고요. 그래서 물론 울산에 있어서 지금은 가보지는 못하지만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는 시간이 날 때면 꼭한 번씩 걸어서 이 동네를 찾아가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추억도 좀 생각이 나고요 또 여기가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산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맑고요 또이 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어서 아카시아 꽃이 피면 이온 동네에 아카시아 향이 흐트러지게 났던 아 그래서 갈 때마다 참 힘이 되고 힐링이 되는 장소가 저에겐 바로 이 동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장소, 음, 힘들고 지칠 때한 번씩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추억의 장소가 한 군데씩은 있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추억의 장소가 있는 반면에 다시 찾게 되었을 때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고 심지어는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나는 그런 가고 싶지 않은 장소도 있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바로 군대 <웃음>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육군훈련소 통칭 이제 논산훈련소라고 불리는 곳에서 한달 동안 저도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저는 다시 한번이 논산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군필 남성들이 그럴 것입니다 제대하고 나서 한참 동안 다시 악몽에 시달린다죠 제2대하는 꿈을 꾼다고 하고요 또 속된 말로 내가 나온 자대 방향으로는 소변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군대란 참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트라우마가 남는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트라우마가 남는 장소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았던 장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데스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를 표시한 지도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 보이시죠? 예, 저곳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의 오른쪽 위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니까 이 가데스는 약속의 땅 가나안 코앞에 자리하고 있는 마치 가나안의 관문가도 같은 아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지도 출애굽 경로를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잘 가다 말고요 이 가데스 바나에서 갑자기 뒤로 돌아서 한 바퀴를 빙 돕니다 왜 갑자기 저렇게 뒤로 한 바퀴 빙 돌았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지난 수요 찬양 예배 때 우리 박효센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 찬양 예배 때 우리 박효센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때 전해 주셨던 말씀 한번 복귀해 볼까요?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은 형편없는 땅이다. 불평, 불만을 합니다. 반대로 두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명의 여우수와 갈렙이 아니라 열 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동요가 되어서요 다시 막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때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땅 가나한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너희가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아서 다시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고요 출애굽해서 가데스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2년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가데스에서 뒤로 돌아서 방황하는데 38년 그렇게 도합 40년 동안을 그들은 계속해서 정처없이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에서 다시 뒤로 돌아 방황하던 38년의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출애굽 당시 성인이었던 출애굽 1세대는 모세, 아론, 여호수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고요 이제는 그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그 가데스 땅 위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 앞에 선 것이죠. 38년 전 유아 청소년에 불과했던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장성해서 그때 그 부모 세대의 나이가 되어서 이 가데스 땅을 다시 밟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 자녀 세대가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 땅에 섰을 때 다시 그 가데스 땅에 섰을 때 다시 그곳에 섰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다시 불평불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0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요아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요아의 총의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38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가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죠? 38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가 이 가데스 땅에 섰을 때와 똑같이 그들은 다시 그 땅에 서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평불만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부모 세대와 꼭 닮았는지요 보시면 하나는 38년 전 부모 세대가 그 가데스에서 불평불만했던 구절이고요 하나는 오늘 말씀의 그 자녀 세대가 불평불만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정말 똑 닮아 있지 않습니까? 38년이나 광해를 헤매고 연단을 받았으면 그래도 부모 세대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 좀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자녀 세대는 또다시 그 땅에 섰을 때, 또다시 그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그 부모 세대와 하나도 다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단순히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불평불만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불평불만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곳에는 파송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명 불평 불만 하죠?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계속해서 없고 없고 없고를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문제 삼으면서. 끊임없이 불평불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들 자신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무엇이 없는지 내게 없는 것에 집착하고 내 시선을 거기에 머물게 하면 우리는 아무리 오용을 써도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재벌이세 아니고요 저도 부족한 것참 많습니다 부족한 것 찾기 시작하면요 없는 것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목회도 비주얼 시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전에 이전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때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저와 함께 부임하셨던 청년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정말 잘생긴 분이셨어요 영화 배우처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처음 부임하시고 처음으로 청년부 강단에 올라섰을 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은혜 받은 여자 청년들이 물개 박수를 막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등부 3학년 여자아이들 몇 명이 그 청년부 목사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쪼르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이제 중등부 예배 말고 청년부 예배 드리러 갈래요 청년부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 나이 스물 일곱 꽃다운 청년 전도사였는데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상처가 됐던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왜 잘생긴 얼굴도 안 주시고 날씬한 몸매도 안 주시고 저는 왜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안 주신 것이 많으세요 이렇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 불만 했다면 저는 확언하건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에 집착하면요. 원망, 불평이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원불교 하지 말고 감사용합시다. 원불교 하지 말고 감사용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말고 감사, 사랑, 용서합시다.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말고 감사, 사랑, 용서합시다. 아멘. 얼마 전에 그 여자 역도 금메달리스트였던 이 장미란 선수가요 유키즈 온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했던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역도 선수를 내려놓고 은퇴한 이후에 이 장미란 선수에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많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 앞에서 장미란 선수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게를 든게 전문이긴 하지만 이건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한 다음에 장미란 선수는 무엇을 했느냐 감사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 연습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오늘도 새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과 학교가 가까워서 출근길이 짧아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출근하는데 교문 옆에 서 있는 양옆에 서 있는 저 나무가 너무너무 예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사소한 거죠 그런데 일상의 사소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장민환 선수는 감사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했더니요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 둘씩 묻혀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장미란 선수는 온 국민이 보는 방송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평, 불만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감사와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 생각하며 불평하기보다 주신 것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다시 그곳에 섰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둘째 그들은 영적 지도자를 흔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민숙이 12장 3절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전이 출애국 1세대, 그 부모 세대가 똑같이 이 가데스 땅에 섰을 때 그들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이럴 거면 왜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왔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와 아론을 빨리 돌로 쳐라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돌로 치려던 그 출애국 1세대를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 백성들을 멸망시키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실 때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로 치르던 저 이스라엘 백성저 괘씸한 놈들을 속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랬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멸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 가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품었던 따뜻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를 열받게 한 사람들이 누구? 출애굽 2세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자녀 세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하죠. 그리고 그들의 원망, 불평에 화가 났던 모세는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하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반석을 자기 지팡이로 힘껏 두번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죄 때문에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난을 눈앞에 두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도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았어야 한다. 끝까지 화를 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예, 물론 모세도 잘못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화를 낸 모세보다 요 그토록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를 환하게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 이 자녀 세대에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숙이 20장 3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투다 라는 단어는 단순히 말싸움 정도 했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멱살을 잡을 기세로 성내서 달려들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국 2세대, 이스라엘 자녀 세대였습니다 모세는요 출애국 1세대 그 중에서도 리더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로 보자면 이 출애국 2세대의 할아버지 뻘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손자, 손녀뻘드는 이 이스라엘 자녀 세대가 자기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달려들고 따지고 함부로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도 참기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참아주는 게 정말 잘하는 걸까? 어,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또 모세는요 이런 원망, 불평을 뭐한 번, 두번 들은 게 아니, 아니었습니다 뭐 1년, 2년 들은 게 아닙니다 40년째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로 모자라서 그 다음 출애굽 2세대까지도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저 눈앞에 있는데 이제 저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광야에서 38년을 연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똑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도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그와 함께하는 팔로워들이 그 영적 지도자를 배려하거나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고 무례하게 그를 대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교회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요거는꼭 고쳐야 되겠다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해도 될 말들을 하고 또그 말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과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한 사건 그 성경의 한 사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에베네셀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미스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습격합니다 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미스바에예배드리기 위하여 무방비로 모여들었다는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명백한 대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무엘 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무엘 상 7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저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사무엘 상 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왜 당신은 이런 대성회를 열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느냐 이렇게 따지거나 원망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큰 우려를 바라여 주셔서 그 블레셋을 완벽하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웠던 돌이 바로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었습니다 무리바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에베네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위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쪽은 영적 지도자에게 원망, 불평, 화를 쏟아내면서 영적 지도자를 흔들어냈고 또 다른 한쪽은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그 영적 지도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당연히,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고쳐야 되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원망, 불평, 화를 내면서 하나님과 다투어야 할까요? 아니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문제 앞에서 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그 문제에 대처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고, 없고, 없고 없는 것 이야기하면서 원망, 불평하기. 그리고 2번, 뭐도 주셨고, 뭐도 주셨고, 뭐도 주셨고 주신 것 바라보면서 감사, 찬양하기. 1번이요, 2번이요? 예, 당연히 2번입니다. 예, 또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이 문제는 다너 때문이야. 남탓하면서 화를 내기. 2번,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1번, 2번이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 부모 세대가 올라섰던 그 가데스 땅에 다시 서서 그 부모 세대가 똑같은 모습으로 원망, 불평했습니다. 또다시 영적 지도자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은요. 사실 23년 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금 우리와 같은 나이이실 때에 눈물과 기도로 씨를 뿌리며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입니다 23년 전 이곳은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기뻐하며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감사와 찬양,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그 땅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 세대가 섰던 땅 가데스 땅에 섰을 때그 부모 세대처럼 다시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반대로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감사와 찬양, 기쁨의 함성을 올려들었던 바로 이 땅, 바로 이 우리 대형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감사, 찬양, 기쁨의 함성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이곳 대형교회가 23년이 지난 지금에도 처음 지어졌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감사와 찬양, 기쁨의 함성이 가득 울려퍼지는 은혜의 땅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또다시 23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 자녀 세대로 인하여 이곳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차는 그 은혜의 땅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곳에서 지금 감사와 찬양,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녀 세대 또한 우리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또 23년 뒤에도 또 다른 23년 뒤에도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 기도가 이 자리에서 울려퍼질 수 있도록 원망, 불평, 교만하기보다는 감사, 사랑,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에 나온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신 것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영적 지도자를 흔들며 원망하기보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감사와 찬양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 앞에서 또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없는 것 생각하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험한 말과 행동, 나쁜 말을 퍼뜨림으로 영적 지도자를 흔들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 될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대형교회 예배당에 다시 서고 또 다시 설때늘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인하여 23년 뒤에도 또 다른 23년 뒤에도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